안녕하세요. 민정쌤입니다. 네. 자, 지금 소방 체력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고요. 이미 시험 끝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일주일, 이주일 안에 시험 보려고 지금 열심히 애쓰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전신에 쌓여있는 근육의 피로를 풀수 있도록 발바닥을 테니스공 사용해서 푸는 전신의 근막 위안을 위한 동작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위해서 지금 마사지용 폼롤러를 사용해서 골반에서 정말 접촉하기 힘든 부분들 오늘 푸는 동작 해볼게요. 지금 이 동작은요, 이저 마사지용 폼롤러를 사용해서 하는 동작은요,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또 네, 남성분들 중에서 비뇨기계통이 약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리고 무릎이 만성적으로 아프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은 동작입니다. 네, 자. 시작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구독 알람도 꼭 부탁드리고요 그 중에서 지금 소방 체력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후배분들한테는 좀제 영상 좀 미리미리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닥쳐서 지금 막 일주일 한달그 안에 완성하게 했다고 정말 막 애타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정말 많이 몸이 심하게 굳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네. 저도 이제 일대일로 이렇게 그 분들을 케어해 드리다 보면은 시간이 정말 한 시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발바닥 아래에 이렇게 테니스 공 놓으시고요 천천히 밀어주세요 네. 지금 소방체력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이번 하시는 분들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요 제가 개인 지도 시에는 여러분들한테 이 발을 왜 풀어야 되는지도 조금 더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발은 전신의 근력을 좌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자리 멀리뛰기 라든가 달리기에서 지금 계속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발가락 운동하는 제 영상 많이 살펴보시고요 발목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걷기 동작도 많이 제가 영상들을 중요한 영상들을 만들어서 올려놨거든요. 그 부분을 꼭 찾아보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인박해서는 여러분들이 햄스트링 어떻게 늘려야 되지? 이것만 막 생각하고 계시죠? 햄스트링뿐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자, 자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점수를 높이고 싶다면 좌전구뿐 아니라 다른 과목에서도 전략적으로 발을 잘 관리해서 발에 피로하지 않게 그리고 발가락에 힘이 들어가고 발목이 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 평상시에 관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발바닥을 충분히 풀어서 여기 발바닥의 용천혈 부분에 자극을 주시게 되면 전신에 이렇게 기운이 위로 샘수사 올라가게 됩니다 요가뿐 아니라 한의학이라든가 이런 대체의학 또 여러 가지 운동 처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도움을 드리고 이렇게 컨설팅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개인지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자전거 스트레칭만 배우시는 것이 아니고요. 전신의 근막을 이완하는 굉장히 깊은 치료적인 그런 수준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시고 미리미리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잘 하셨고요. 첫 화면에서 보여드린 이런 자세 있죠? 이렇게 고관절하고 발목에 조금 더 힘이 들어가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무릎이 많이 안 좋은 분들은요, 고관절을 잘 강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발목을 강화시키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제자리 멀리 뛰기 잘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고관절과 발목을 반드시 꼭 움직임을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충분히 발바닥에 쌓인 피로 풀어주시면요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전신의 근막이 다 이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히 놓으시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한번 엉덩이 대고 이렇게 양쪽 다리 벌리고 앉아보세요 네. 네, 이 고, 엉덩이 방향이 골반이 뒤로 놓은 후반 경사이신 분들은요, 이렇게 꼬리뼈가 앞을 향해서 이렇게 앉아 계시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 자세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죠? 엉덩이를 들어서, 네, 꼬리뼈를 뒤쪽 벽을 향해서. 그러니까 조금 더, 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항문 방향이 이 뒤에 벽을 향하도록 해주세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엉덩이 바닥면이 더 많이 넓혀지게 되거든요. 네. 천천히 바닥 쪽에 좌골이 있고요. 그 안쪽에 이 허벅지 뼈대퇴골에 작은 돌기인 소전자라는 것이 안에 또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수축이 되게 되면은요, 이 안쪽에 골반 밑에서부터 무릎 안쪽까지 여기가 굉장히 딱. ]하게 굳어서 흔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셨던 다리 찢기 자세를 하실 때도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수축이 되어서 안쪽 다리 쪽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굉장히 타이트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골반의 각도도 움직이지 않게 되죠 네, 이제 이 다리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시면 더 효과는 좋습니다 엉덩이 살짝 들어서 네, 오른쪽 골반을 더 뒤쪽을 향해서 뒤쪽 벽을 향해서 살짝 더 보내주세요. 여기 안쪽이 약간 뻐근할 수 있거든요. 무릎 아프신 분들은 밑에 담요 놓으시고요. 천천히 좌우로요. 네. 네 요가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적인 부분도 있지만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테라피 요가적으로, 네. 치료적으로 근육과 관절에서 여러분들이, 네. 잘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접촉하고, 그 부분들을 개선시켜 줄수 있는 도움을 제가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대체 의학적인 방법들 네, 경락이라든가 또 마사지적인 부분들 이런 데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이런 이제 혼자서 할수 있는 자세에서 잘해결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쪽으로 가볼게요 먼저 그대로 엉덩이 위에 앉으세요 네, 기본 요 자세부터 자주 연습을 해 주시면 좋겠죠 시간이 나실 때마다 한달 두달 이렇게 좀 여유를 충분히 가지시고 이런 자세를 많이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자전거을 시조해 주시면 어,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서 굉장히 햄스트링이 아파서 오시는 분들 계시고요또 허리가 다쳐서 오... 허리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그런 것들을 미리 예방하는 굉장히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엉덩이 살짝 들어서 조금 더 뒤쪽 벽으로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한쪽은 다리 내려놓으시고요. 천천히 움직여주세요. 네, 지금 여기는 근육이라기보다는요 근육의 시작이 되는 네, 이런 걸 힘점이라고 그러거든요 힘이 시작이 되는 그 포인트 네, 힘줄에 부착되는 그런 부분들을 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절의 각도가 특히 고관절의 각도는 어, 우리가 앉아있는 자세 서서 걸어다니는 자세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관절이지만 제대로 자신의 고관절에 각도를 잘 조절해서 움직이는 능력들이 거의 많이 떨어져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세심하게 자신의 골반 주변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 자세 좀 많이 해주시고요. 만성적으로 허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신 분들한테도 정말 좋습니다. 네. 자, 이제 이렇게 아래쪽 면 좌골과 지금 소전자까지 풀었죠? 네. 자, 이제 이렇게 좌골과 소전자까지 풀고 난 뒤에 한번 앉아보세요. 바닥면이 넓혀져 있습니다. 네. 골반의 각도가 좌골이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세워져서 앉게 되면 여러분들이 앉아서 하는 전굴 자세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골반이 네, 세워지지 않는 그 괴로운 것들이 해결이 되겠죠 네, 엉덩이 걷기 할때 들어서 이렇게 뒤로 하는 동작 있죠 엉덩이 들어서 뒤로 밀고 들어서 뒤로 밀고 이런 동작을 평상시 좀 습관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좌골하고 더 안쪽에 소전자까지 이 바닥면에 좁혀져 있는 부분을 천천히 넓혔죠 네. 이렇게 넓혀 놓으시게 되면 은더 깊이 들어가면 골반에는 골반 저근이라고 있거든요 골반의 밑바닥 근육들이 이제 천천히 열리게 되면요 거기서 뻗어나가는 햄스트링 근육 또 내정근 그리고 거기서 뻗어 올라가는 허리와 뒤쪽의 엉덩이 근육들이 연쇄적으로 다 편안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고관절이 90도로 앉아있는 자세가 힘들지 않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깊은 네, 전골 자세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골반의 조건에서 시작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소방, 좌전골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다른 종목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래요 화이팅입니다